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코인 탐사단입니다. 아,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식사 맛있게 들 하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 제가 지금 다뤄 볼 것은 라운 화이트햇에서 이제 오픈을 하는 옴니 nft 마켓플레이스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라운 화이트햇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 인데 뭐 인증 그 다음에 해킹 보안 뭐 이런 것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 하단에 여기 라온이라고 하시면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어, 저는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라온 그 시큐어 를 통해 가지고 어, 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의 해킹이나 어, 바이러스 침투에 대해서 정기적인 예방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라온을 만든 곳이 라온 화이트햇인데 어, 라온 화이트햇은 일반적으로 라온 시큐어의 자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 그 블록체인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할 거는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어, 가장 특 장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어, 보안성 어, 이건데 일반적으로 NFT를 기존에는 어, 2021년 어, 이제 연말부터 해서 NFT에 대한 본격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NFT를 구매를 하고 오픈실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어, 이후에 해킹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라온 화이트에서 나오는 옴니 NFT 같은 경우는 어, 생체 인증 기술과 블록체인 DID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로그인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만큼 안정성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그 옴니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기념을 해서 어, 작은 또 이벤트가 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옴니원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팝업창에 옴니어 NFT 마켓플레이스 그랜드 오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총세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웰컴 NFT를 증정을 하게 되고 신규 회원 가입자 선착순 2 0 2020... 2 0 2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 NFT를 사고 나면 스타벅스 쿠폰 선물 받기. 그 다음에 금 NFT를 사게 되면 한정판 요 판화를 내 손에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그이금 NFT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금 NFT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라운 그저 그 화이트 핵과 한국조폐공사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어 여기 한국조폐공사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라운 화이트 헤드 어 또는 그 옴니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조폐공사 금기반 NFT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10월 20일자에 올라온 글이 발견이 됐어요. 확인을 할수 있는데 여기 라운 화이트 헤드 그리고 유틸리티 거래소 옴니원 개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 NF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라운 화이트 해시 11월에 NFT 거래소를 개설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픈하는 어, 어, 하게 되면 첫 NFT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 금과 결합하여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있어서. 해당 그 홈페이지에 금 NFT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여기 옴니원의 NFT에 아까 소개됐던 이 이벤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기간까지 신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웰컴 NFT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자 이거를 받기 위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보안에 대한 강화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는 옴니원 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나 ios 버전으로 이제 어 양쪽으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이와 같이 나의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어 이제 가입 증명서를 이제 지급을 해 줍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여기 회원가입 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회원가입을 이제 누르게 되면 어떤 QR코드를 인식을 시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단에 이 QR코드 스캔을 어, 찍어서 진행하면 회원가입이 자동적으로 진행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어, 이번에 이제 옴니원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기념으로 이 NFT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자, 우선은 일단 받아두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뭐 추가적으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금 nft 같은 경우는 어기사화된 것을 보면 어 한국 조폐공사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 판매한다 한국 조폐공사의 900, 999 99.9% 순도 골드 바를 구매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리고 이 NFT는 실제 금을 보유한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것도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1대1 문의나 FAQ를 통해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